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루입니다 자, 어, 최근에 시장이 불확실하면서 뭐 구조개편이라든지 또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슈 또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종목군들이 많이들 움직입니다. 어, 그 중에서도 이제 구조개편 관련해가지고 어, 그룹승계 관련된 부분도 하나의 주가의 호재로 어, 또 작용할 때가 많은데요. 어,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 우리가 2021년도 11월달에 우리가 이다오 데이터, 다우 데이터라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된 임원이 자다오 키움 그룹의 경영승계가 마무리 국면이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 왼쪽에 보이는 얼굴이 이제 김익내 회장이고 오른쪽 하단에 애때 보이는 어, 사람이 김민준 씨인데 현재 이제 키움 인베스트먼트 대표죠, 대표고요. 어, 이 본인의 이제 아들에게 이제 경영 승계에 대한 마무리 국면이었다. 뭐 그런 뉴스예요. 어 우리가 이 이머니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어다오큐온 그룹에 대한 지배 구조도로 보면 자, 이 김동준 씨 아까 전에 봤던 그애된 얼굴 김동준 씨가 현재 이 이머니를 33.13%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이머니가, 이머니가 현재 다오데이터를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오키움 그룹의 김익래 씨가 밑에 이 다오데이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다오데이터가 다오 기술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 밑에 사람인 HR. 자, 취업 사이트로 유명한 업체죠. 자, 그리고 키움증권. 우리나라에서 또 HTS 50% 이상이 또점유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한국 정보 인증자 인증 정보 관련해 가지고 또 관리를 하는 기업이고 기다리 스튜디오 어, 뭐 최근에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 그죠 어 그러면서 지금 뭐 vfx 라든지 또는 어 지금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 제작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미래 테크놀로지 어, 같은 기업들도, 어, 이 다오 큐움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기도 하고요. 이 미래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또 OTP, 어, 은행 갈때또 인터넷 뱅킹 할때 필요한 그 OTP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어, 이렇게 계열사가 상당 부분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지유사가 바로 이 다오 데이터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과거에 과거에 이제 카카오 그룹을 예를 들어서 보면 이 카카오 그룹이 커지면서 카카오라는 회사가 커지면서 나중에는 음, 우리가 이제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이런 여러가지의 계열사들이 분할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 우리가 지금 임원이가 그룹 승계 구조가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우 데이터에 대한 지배를 하기 위해서 임원이와 어 그리고 이제 김익래 회장에 대한 지문이 들어와 있다면 결국 이 다우 데이터가 커져야지만 어그 밑에 있는 계열사들이 상당 부분 상장일 뛰어들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다우 데이터에 대한 재평가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 다우 데이터를 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현재 이제 신고가까지 가는 흐름이 나타났고, 추가적인 신고가도 저는 가능할 거로 봐요. 계속적인 이슈는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영풍그룹인데요. 어, 뉴스를 보면 이제 장 씨네와 채 씨네가 지분 구조가 붙었다. 그리고 고라인에 대한 지분 경쟁이 격화되었다라고 하면서, 어~ 이최신네가뭐 범엘지가 등 대기업 상호 펀드까지 이제 참전시켜서 을 우호 지문을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 실제로 이제 이 이슈가 지금 당장 되는 이슈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작년이죠 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 고라현 관련해 가지고 어~ 계열사 분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영풍 그룹이 3세경영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할아버지 때부터 함께 동업으로 회사를 시작을 했다가 지금 그 아들 현재는 이제 그 아들까지 내려오면서 어 자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정재계에 대한 인맥도 상당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영풍 그룹은 전기 전자기어 전기 전자 기어를 담당하는 회사였고 그리고 고라행 그룹은 이제 비금속 계열을 이제, 이제 담당하던 회사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면 고려엔에 대한 지분도 이 영풍 그룹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신애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 그래서 이제 삼세 영역까지 내려오면 아들들한테 한 자리씩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 고려엔을 분할하려고 하니 지분이 영풍 그룹이 더 많고 그렇다 보니까 쉽게 분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엔에 대한 저는 이제 경영불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분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 그걸 이제 작년부터 말씀을 드려왔던 거였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돼가지고 다시 한번더 부가적으로 붙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제 고려인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고려엔인 주가가 이미 신고가를 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또 가격도 비쌉니다. 그래고 여기서 이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필요로 한데, 어그 정도 돈을 투자해서 지금 지분 경쟁을 저는 뛰어들기는 조금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틈새를 좀 노릴 필요가 있는데 그 틈새로 보이는 곳이 바로 영풍정밀이라는 거죠. 자, 어이 장신에서 이 영풍정밀이라는 회사에 대한 가치는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고려영과 영풍그룹을 총총 틀어서 유일하게 최신내가 지분이 더 높은 곳이 바로 영풍정밀입니다. 최신에가 지분이 약 3% 정도, 좀더 높게 형성되는데요. 어,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면 저는 오히려 장시 쪽에서 이 영풍정밀에 대한 지분 매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봤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또 영풍정밀을 어, 저희가 이제 많은 때부터 많은 때, 10월 6일 날 만원 때부터 현재 이제 16,350원까지 올라갈 때마다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주익창에서도 이런 종목에 대한 소개까지도 해드렸던 겁니다. 어,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돌고 있는, 어, 뭐,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이 많은데요.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업 한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효성그룹이 있어요. 효성그룹이 어,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구조를 보면 어, 왼쪽이 이제 효성첨단소재입니다. 효성첨단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효성과 효성과 그 밑에 조현상 씨라고 있어요. 조현상 그 조성래 씨가 있는데 어, 조현상 씨 같은 경우에는 효성그룹의 어, 셋째 아들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그에 따른 명예 회장이 바로 이 조성래 씨를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효성 중공업을 보시면 자, 조성래 씨는 이제 아까 전에 아버지라 했다 그죠? 아버지 그그 밑에 조현준 씨가 현재 효성 회장입니다. 자, 5.8%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밑에 조현상 씨의 셋째 아들, 그의 동생이 되죠 부회장입니다. 자, 부회장인데, 지금 현재 지분이 4.88%입니다. 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회장과 부회장에 대한 지분이 1% 정도 차이가 나 있는 상황이고, 명예회장인 아버지가 지금 현재 10.39% 최대주주에 대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에 대한 지분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회장직이 바뀔 수 있는, 최대주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효성, 효성 같은 지우사 같은 경우에도 조현준 씨가 현재 21.9% 그 밑에 이제 조현상 씨가 21.4%로 지분 차이약 0.52% 정도 지분 차이가 나 있고 어조성래 씨가 지금 현재 9.76%를 보유하고 있고 송강자 씨가 0.48%거든요. 그럼 이 지분이 만약에 동생한테 간다면 또이 최대주주에 대한 자리 조현준 씨가 보유하고 있는 자리가 조금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죠. 마찬가지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현준 씨와 조현상 씨가 각각 8.76, 7.32%를 보유고 있는데, 자, 요런 것들도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불확실성적인 부분 자체가 좀더 확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어, 현재 이제 조성래 씨 아버지에 대한 지분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어, 또다시 체제주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 효성 그룹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 이제 2012년도와 2015년도에도 이 효성 그룹이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한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것이 현재 이제 2022년도에도 다시 한번 더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우리가 좀더 눈여겨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고요. 어,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한진 그룹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단기간에 두배까지 오르는 모습들도 나타났었어요 어,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 오늘 이제 효성을 소개해 드렸던 거지만 앞서서 우리가 다우데이터라든지 또는 영풍정밀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이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영풍정밀뿐만이 아니라 영풍그룹 내에서도 우리가 좀더 봐야 되는 지수사도 있고 좀더 봐야 되는 계열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어 공부를 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 저희가 어, 유튜브와 그리고 한국경제 TV를 통해서 어, 좋은 기업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뭐, 매일경제 TV에서도 어, 수익률은 제가 1등이었고, 마찬가지로 어, 서울경제 TV, 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수익률은 어, 항상 여러분들과 좋은... 어, 추억을 남겼었는데요. 어 현재 한국경제TV에서 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어,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